이렇게 양평 수제 협미 누룽지로 누룽지 참치죽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참치죽을 먹기 전에 제가 이 바삭한 식감을 한번 소리에 들려드리려고요. 음, 한번. 음. 음. 진짜 고소해요. 솔직히 과자 사 먹을 바에는 이거 먹는 게더 더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 누룽지 왜요? 씹는 식감 좋게 해서 누룽지 한번 올려볼게요. 엄마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집에서도 같은 누룽지를 만들었거든요? 나무가 갔다가 그누룽지랑 비교할 수 없죠 이 바삭 가루 는 식감과 고소함과 그 영양가가 와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작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무려 5일만에 9kg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게 9kg이 어, 살이 찐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은 거죠. 와,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멘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이제는 몸 관리를 정말 제대로 잘 해야겠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개인 SNS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는거 아시잖아요. 그 운동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먹는 거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고 몸에 좋은 걸 딱히 먹지도 않아요 그러다 싶어서 이제는 진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진짜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자 이런 와중에 저한테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농업회사법인 주수정원의 양팡 현미누룽지입니다 이 양평 현미 누룽지는요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인 물맑은 양평 유기농 쌀을 사용한 오분도 현미 수제 누룽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분도 현미는요 재배한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50%만 깎아낸 것으로 쌀눈과 호분층의 영양분은 손실을 최소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어보시면 요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 있어요 하나를 열어보면 이렇게 개별 표정으로 돼 있어서 갖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안 간다면 종종 등산을 가곤 하는데 원래 등산 갈 때는 초코바나 초콜릿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냥 초콜릿바나 초콜릿보다 고소하고 바삭한 유근우 현미드롱지 요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고소한 유기농 현미 누룽지가 3장이 들어있어요 두께가 두껍진 않아요 보면은 한 2에서 3mm 정도 된는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씬스 을때 힘들거든요 이게 적당히 두껍기 때문에 좀 치아가 약한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도 어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밥 대신에 요즘에는 이렇게 누룽지죽을 끓여 먹어요 누룽지죽으로 끓여 드셔도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음 약간 달달함이 감지되면 좋을 것같아요 누룽지 바탕도 추천드리고 또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에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누룽지 루, 리조또 리조또 해줘도 맛있게 즐기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 아빠 술안주나 그런 안주로는 약간 누룽지 탕수육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제가 요즘 즐겨 해 먹는 참치와 요 유기농 현미 누룽지를 이용해서 누룽지 죽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평 수제 현미 누룽지로 누룽지 참치죽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참치죽을 먹기 전에 제가 이 바삭한 식감을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려고요. 음. 한번. 음. 진짜 고소해요. 솔직히 과자 사 먹을 바에는 이거 먹는 거더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바삭한 소리 들리셨나요? 그럼 한번. 누룽지, 참치죽도 먹어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물에 끓는 물에 누룽지 넣고 참치만 넣고 끓였어요 마무리는 참기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물부터 하... 누룽지에 김치 빠지면 좀 섭하잖아 누룽지에 김치 올려서 음. 누룽지가 진짜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누룽지의 고소함과 참치의 맛이 되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이게 누룽지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는 좋은 단백질 원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드시면 요 속도 편하고 맛도 진짜 있어요 따로 소금간이나 뭐 후추 안하줘도 되고요 물에다 그냥 두 개만 넣고 끓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먹으면 속도 진짜 편하거든요 음. 이 누룽지 이에요 씹는 식감을 줄게 해서 누룽지 한번 올려볼게요 엄마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집에서 가끔 누룽지를 만들어 먹거든요나무가 갔다가 그 누룽지랑 비교할 수없어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과 그 영양가가 와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여기 위에 누룽지 올려먹으니까 더 식감도 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괜찮은데? 색다른 멸미야 진짜 별명 위에 이렇게 눈이 올려먹은 거? 음. 네, 오늘은 양평 한누 농지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식감을 중시해서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죽으로 해서 먹는 게전제 입맛에 더 맞더라고요. 한끼 식사용으로 손색이 없고 그다음에 속이 너무 편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죽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잖아요. 개별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핑 다니신 분들도 아침에 번거롭지 않아 밥하기. 누룽지 탁으로 해서 드시면 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산 갈때 초코바나 이런 것보다 누룽지 갖고 가셔가지고 입도 심심한 거달래주시고 기력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영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건강하세요